8,000원 1 4 0 0 나와요 좋은거 나고 물건 좋은거니까 어깨가 네. 시작이 됐네요 자, 네. 아, 이거 열기 몇개 안나왔어 어?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8월 25일 새벽에 노량진 수산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제 영상 보시는 방법은 우측 상단에 경매장 기둥 번호와 점포명이 있고요. 점포 위치는 지도 위에 V자로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각 점포의 연락처는 영상 설명란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영상의 촬영 시간은 새벽 4시부터 5시 반입니다. 그러면 제 동선표 보시면서 오늘의 장보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찾은 곳은 B11번 킹고수산에 왔습니다. 생물은거죠 생물이죠. 네, 대구 사이즈가 괜찮죠? 과정이 만1 0원 11,000원? 약만원씩만 새우는요? 새우 1 3 0 0 0원만 네, 보통 800g이고 한 그렇죠. 20미에서 23미 정도 돼요. 이게 지금 2만원씩이니2원씩 네. 네. 오랜만에 네. 보이네 네. 네. <웃음> 여기 장치. 장치. 동해에서올라오 네. 그리고 짜게... 뭐야... 2만원 보통찜으로 예, 뭐, 많이 그러니까 해먹는 거죠. 팀으로 는데요팀로에 14,000원씩 으로는 거죠. 팀으로 는요이거이게 27,000원짜리 이7 0 0 0원네이거이 해먹는 0 0이니먹요 거죠. 가으로 많이 해먹는 거0 3500원 3500원 몇킬로짜리예요 요게 지금 한 2킬로 500에서 500. 3킬로 사이 사이 때 몇개 어, 나요이만5 0 0 0원부터 29,000원대까지 이제 뭐 킬로 300까지도 있고 킬로 6,700짜리도 있고 그 정도고 제빵어가 있는데 제빵어 많이 비싸네요 네 요게 지금 3 7 0 0 0빵어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글뱅이는 25,000원 25,000원 25 한치는 한치는 12만 원. 12만 원. 어. 그리고 통발단새우하고 저인망단새우하고는 가격 차이만큼 품질의 차이도 큽니다 원 3만 3만 원. 선도가 완전 좋아 보이죠 원. 원. 금태는 그 사이즈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고 산지에 따라서 가격 차이도 있어요 그리고 아, 예. 어, 뭐 한일에 회로 드실 거면은 대수인들은 큰 거를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음. 이런 거는 이제 만 V로 좋아요. 네, 비육6대 돼지 수산으로 왔고요. 이렇게 이제 꽃새우가 보이네요. 네, 오랜만에 이제 한치도 좀 보이는 시장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 성게알인데 요건 멕시코산 이에요 이제 보통 저렇게 한곽이 제 100g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삼치는 가격 변화 크게 없고요 요거 이제 불볼라 요건 항상 가격대가 한 요거 한 12,000원, 13,000원 요사이 네, 그리고 이거 줄삼치인데 요거 지금 회로 괜찮은건데 좀 사이즈가 좀아쉬웠고요이건 브란지노 지중해 농어예요 요거 아주 맛이 깊어요 지방이 많습니다 골뱅이 가격은 다들 비슷비슷하죠 네, 한동안 지난주 같은 경우는 청어 별로 볼 수가 없었는데 오늘은 꽤 많이 보였네요 네, 이거는 성게소인데 국산이에요 이거는 한 가게에 16,000원입니다 그리고 전원대데 이거는 살아있던 거다 목을 꺾어놓은 거예요 선어가 음, 아니고요 이제 키로에 18,000원이었고 자연산 감성돔이에요. 크기에 따라서 25,000원짜리도 있고, 3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자연산 참돔이에요. 가격 괜찮습니다. 25,000원 정도니까요. 그리고 저 밑에 북바리가한 마리 있어요. 한 1kg 조금 넘는. 네, 한 8만원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민어인데 엄청 크죠? 9kg짜리에요. 1kg 5만원입니다. 민어 양이 오늘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흑점줄 전갱이 있는데 1kg짜리는 23,000원 또 비싼거는 좀 큰거는 33,000원 제빵어는 많이 비쌉니다 k 로 35,000원이니까요 병어돔이라고 보통 불리는 무전메가리에요자 B5번 시리수산으로 왔어요 아, 참동 가격이 아, 좀 아,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완꺼한 마리 남았고. 한마고 그거 되천한거한 마리. 아, 두 마리 상천한거한 마리. 하고 ,000원, 상천한 건좀 싸게 판매를 중간 하세요. 1 0 0 0원중반 때는 원 그리고, 네. 그리고 심 사이즈는 좋은데 나갔어요. 2 7 0원씩 14시 나와요 18,000원씩. 네, 아직 전화가 좀 비싼 편이에요. 적포 겁니다. 네, 다음은 C4번 한길통상으로 왔고요. 이제 연어 가격은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요 정도 사이즈가 한 6에서 7kg 정도 된 거라고 보시면될것 같아요. 제주광은 한 보통 요 정도 2만원, 2만 천원, 2만 요 정도 가, 특별한 가격 변화는 없어요. 농어 가격이 많이 비싸고요. 참돔 가격은 조금 내려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참돔은 보통 21,000원, 22,000원 요정도 선 이었고요. 그 다음에 병어도, 요건 여전히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살이 좀 단단한 그런 생선이에요. 그래서 식감 같은 거 중요하게 여기신 분들은 괜찮아 하실 거예요. 완도광어는 이제 2.5kg짜리, 3kg짜리 가격 차이가 거기서 좀 나고요. 흑점절전갱이 요거 이제 1kg 초반대에요. 그래서 좀 가격대는 괜찮은 편이에요. 그 대신에 이제 제빵어가 너무 비싼 거고요. 농어 자연산 요것도 가격대 괜찮습니다. 키로 25,000원이고요. 이제 얼음돔인데 요거 어떻게 하다 들어왔나봐요. 아, 가격이 저렴해요. 15,000원이니까요. 자, c 6호 오복상해로 왔습니다. 여기도 이제 참돔은 뭐각 점포마다 크게 변화가 없고요. 그러니까 참돔, 광어, 농어는 다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광어 같은 경우는 몸에 상처 없고 멍들지 않은 거를 좀 고르는 게 네, 좋아요. 농어인데 이제 일본산이라고 되어 있죠. 네, 일본산 농어도 있어요. 제빵어이거 5kg짜리가 3 9 0 0 0원이에요 이게 하나 점한 예, 크기가 나왔더라. 큰 차이가 네, 나죠. 1kg 정도 차이인데도 이렇게 많이 차이 나네요. 이이제 민어인데 오늘 미노? 양이 없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비싼 넣어보니까. 편이었어요. 이게 이제 5kg짜리 만원 아까 2kg짜리 하나 남았 오늘 작은 게, 좀 작은 작은 게, 게 있으면 작은 게좀 저렴하게 이제 구입이 가능한데, 오늘 좀다큰 거였나요? 네, 하루 차트를 좀 보게 되면요. 광어는 완도산하고 제주도산하고 크게 가격 변화 없이 이제 계속 비슷한 가격으로 유지가 됐고요. 그 다음에 농어 같은 경우는 갑자기 또 폭등했어요. 올랐어요. 28,000원까지 이제 오늘 갔었고, 그 다음에 참돔은 이제 가격이 살짝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각각류 경매장으로 왔습니다 요즘 각각류가 정말 비싸요 오늘 물량표 먼저 보게 되면요 물량이 정말 없죠 요새 계속해서 이렇게 없습니다 휴가철이 끝나도 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차트 보면은 오늘 킹크랩이 11만원까지 찍었어요 그리고 대게도 5만 9천원까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좀 부담되는 가격이에요 네, 다행히 이제 수국개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네, 보통 경매장 내에서는 이렇게 한방씩 판매를 하세요. 한방에 10kg인데 지금 이제 5kg 정도로 나눠진 거고요. 수고개가 이제 시작이 돼서 좀 첫날에는 많이 저렴했고요. 그다음에 조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11,000원, 13,000원 그 정도 사이니까 물건에 따라서 산지에 따라서 좀 가격이 네. 좀 다를 수 있어요 자 이제 소매점인 믿음수산으로 왔습니다 여기도 다른 각각류보다는 네, 꽃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상인들도 구매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 믿음수산에는 밴드가 있고요 매일 시세가 여기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낮에 방문해서 구입도 가능하지만 미리 전화로 재고 여부 꼭 문의하고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뭐 찜도 되고요. 이제 퀵 택배, 고속버스 택배 예약이 이제 가능합니다. 이거 선원은 얼마씩이에요? 선원은 그래도 얘를 22,000원. 22 예, 그래도 배도 깨끗하고 네. 얘는 주무력 벌어지면 안 되거든요. 아, 네. 그리고 주무력이 찬도 되2요 얘는 렇게 영업실 거라고. 네. 꽃만 오늘 그냥 왕호처럼 되 네. 이게 이제 15,000원, 1.5m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소량식 구매 가능해요. 키로 단위로. 경매장하고 좀 다른 점이고, 여기또 수산대전 사용 가능하십니다. 전복전문점에 동양물산으로 왔고요. 여기 영업시간은 경매장하고 동일합니다. 장점으로 말하자면 제로페이, 수산물대전 사용 가능해요. 예, 전체적인 그 전복 시세는 오른쪽에 올려놨으니까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명절이 다가올수록 전복 값은 계속해서 올라갈 거예요. 자, 이제 경매장으로 다시 와서요. 이제 폐류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소라는 가격이 좀 많이 오른 편이에요. 그리고 백생합인데 색깔이 굉장히 진해요. 네, 섭. 그렇죠? 이거 일반적인 홍합보다는 좀 식감이 좀 있어요. 바지락, 이제 큰거 있고 작은 거 있고요. 네, 이거 대마 쪽에 한 묶음이 보통 한 600g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홍합살, 바지락살, 특별하게 변화는 없네요 요즘 낙지가 좀 많이 비싼 편이에요 새우는 요거 800g 한 박스가 보통 20미에서 22미, 23미까지 네, 되고요 네, 그리고 여기도 꽃게를 팔았는데 여기는 킬로에 만원이었어요 지금이 제일 저렴할 때인 것 같아요 이게 네마리가 여기 원래 8미에서나온거예요시급은 초이 출산으로 4. 왔고요 C급이에요 그래서 4마리는 8만원 보시면 되고요 15만원짜리, 이거 그냥 10만원 키스 나왔어요. 음. 여기 산지에서 이제 키스란 거 올라온 거예요. 5마리 4만원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좀큰 거예요. 5마리. 요거는 5만원 보시면 되고요. 여기 서 A급이에요. 8마리. 요거는 지금 한 짝에 20만원 나오고. 음. 600g짜리. 여기 500g짜리 10마리에요. 여기 지금 12만원. 12만 여기 10마리짜리 450g짜리랑 똑같아요. 여기 지금 한 짝에 지금 8만원 보시면 되고. 12마리가 다툴한 350개 정도 나옵니다. 12마리 들어있어요. 이거는 5만원 보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새우는 이거는 이제 15,000원 보시면 되고요. 네. 네. 민어는1 3 0 0 0원 보시면 돼요. 영원는 2만원 보시면 되고 김태는 32만원 보시면 됩니다. 갑자기 네. 네. 35마리 35, 네. 들어있어요. 오늘 바쁘네요. 네. C13번 초원수산으로 왔습니다. 민원, 네, 민어인대 키로에 1천원 거의 끝물이 다가 오고 있죠, 이제. 요즘 그 갈치가 좀 저렴한 편이에요. 원. 원. 세월이 세월이 원. 원. 이거 요거 이제 재고로 보이죠? 문어는요? 문어는 3만 3천원 네 문어는 33, 가격이 좀 모든 편이에요 오징어, 오징어, 10마리, 26, 오징어 10마리가 2만 6천원 이니까 20마리 하면은 000원. 아마 58,000원은 6만원 원. 하지 않을까 싶네요 고등어요? 고등어, 5마리 1만원 5마리 1만원 골뱅이는 골뱅이는 2만 9천원 GF2만 6천원 2만 9천원 2만 6천원 2만 6천원 네, 보통 우럭 같은 경우는 새벽에 다 살아 있어요. 네 네. C14번 영남 아귀로 왔습니다. 열 마리 2만 5천원, 열 마리에 2만 원짜리. 그리고 동해 생물대고 오늘 엄청싸1 3천원짜리 자, 강원도 생물 젓가잠인데 요거는 1 2마리인것같아 28,000원 그냥 그리고 이거 노랑볼락 황열기, 황열기 이렇게 부르는건데 이거 구이용으로 아주 맛있는 생선이에요 보이면 구입하세요 이거 어제 재고 그냥 55,000원 하나 남았어요 저것도 재고 15,000원 어? 그리고 갈치 보면은 네, 사... 여기저기 갈치가 많아요 3점... 45,000원 3.5 엄청 좋죠 자, 목갈치 15마리에요 제주도거4만원 이거 보면은 12마리 5만원 자 병원 보면은 10마리 짜리 병원은 상태별로 원. 해서 좀 가격이 18, 좀 다른 26, 편이에요 원. 6마리 3만 5원 그리고 기름가미인데 어, 크기가 괜찮네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노량진 수산시장 장보기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